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. 나 같은 사람하고도 친구할 수 있어요? 손님 말고. JTBC